이 대장은 국립부원의 도움을 받은 지뢰 방어 광기였합니다 자, 저는 저녁에 한국에서 10시 40분에 밤 그때 출발해서 지금 다낭에 새벽 1시 30분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 1시 30분에 도착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아, 새벽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과연 이곳이 문을 열까 버스는 있을까 유심카드는 살수 있을까 그 걱정이 되는데 아 예상대로 네 열었어요 지금 여기 롯데마트 열었죠 네. 뭐 담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26불 20불짜리도 있어요 어? 여기 20불이네 21불 네. 조금 더 싸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한국 담배가 여기 있네요 황담배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황담배는 보르당 20불 18불 짜리도 보이고요 SA 까만색은 18불이네 네아무튼 이래서 뭐 굳이 뭐 한국 면세점에서 사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베트남 다낭에 오시는 분들은 네, 사니까 네, 무제한 8일 동안에서 7불 저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지금 새벽 2시에요 네 이렇게 불켜 있어요 그러고 뭐 여기는 뭐야 선그룹선그룹뭐 와드 뭐 별로 낮에도 불을 안 켜놓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까는 저렇게 가격표를 크게 붙여놓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안에서 다른 회사들도 지금 보시면은 4기가에 7달러 LT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저쪽에도 또 역시 네. 팔고 있고 저 마지막 저 파란색 여자분은 제가 전에 동영상에 올렸을 때 나왔던 여자분이네 자 일단 한번 며칠 동안이에요 이리오세요? 라고 지금 한국말로 얘기를 했어요 자일단 가격표를 보고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은 자 그럼 이 공항 내에서 이 유심 바꿀 때 많이 들리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중고유심 쓰던 유심을 그냥 막 바꿔준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좀새 걸로 어, 유심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좀 보고요. 만약에 아니면 제가 좀 어, 새 걸로 보여 줘라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요. 이건 전화 없잖아. 근데 위에 거. 전화 된다고? 똑같아요. 아이거똑 같다고? 전화 아니에요. 한번 네. 그래 이거. 해요? 못잖아 오케이. 요거 그럼. 하나만이에요. 너너 알아내. 하나만. 네, 자. m 니 n 니 뉴뉴 is that a new sim card? yeah this one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자 이렇게 가지고 이거 내 네, 이건 진짜죠? 내 네, 새고 하루 하루에 2 2G. 기가라고 얘기해주고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넣는 거야. 요거 확인하시고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자꾸 인터넷에서 이런 뭐 가짜 막그 쓰던 그 유심 카드를 넣는다고 하네요저 손놀림 보세요. 야무진 거 이거 <목소리> 면서 얘기 좀 <목소리> 해주세요. <좋겠다. 목소리> 기다려, 설정. 오빠, 죄송합니다. 오빠, <웃음> shut up. 오케이? <웃음> okay? No, I didn't mean that. No, you mean it. No, never. Uh, no, I mean it. <웃음> uh, okay, <thank> <웃음> 어, 착하네. 아, 자, 비밀번호 들고. Yeah! That's my YouTube.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find Many this? Many people come here and s h o w t h i s to me. Really? Yeah, they said that I'm, I'm very famous on YouTube. And yeah. Oh, you go. Show me this. 오, 사람들이 사람들이 <웃음> 여기 와서요. 이렇게 <웃음> 이 <웃음> 유튜브고 <웃음> <보고>, 보 <웃음> 어. 아, 여기 <웃음> 이거 <웃음> 보고 왔다고 해서 자기 어떻게 스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웃음> 계속 전화기 설정하는 사이에 아, 다낭 공항은 그러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네, 그리고 사람들과 그 사진 많이 찍는 저기 웰컴투 다낭 저기 기둥에 가려져 있는 거 저거 보이고 저는 뭐 그닥 저런 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는요 네 다시 여기 있죠 네 여기 여기로 이제 꺾어져서 저 문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응돈안 내고 땡큐 해가지고 역시 그저 확실하게 하는 거지 한국 돈 얼마 7천원 파 아, <웃음> 잔돈 바일 달러. 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바바, what's your n a m 네, 지금까지 란 아인이었습니다. 네, 친절한 란 <웃음> <난> 아인. <웃음> 안녕, 빠이빠이 <바이바이>. 응. <웃음> 베 350만다. 아, 3 5만 동? 예, 또다 아, 저가기로 미케비치는 <웃음> 여러분 <웃음> 5달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동. 예. 근데 얘는 지금 3.5배를 부르고 있어. Many many Korean. 예. Yeah? Your 음. 아. Mm. Oh. Yeah. You k o r 자, 저기 어라이버 레오 있인데가 바로 나오는 문이고요. 바로 그냥 길을 한번 건너면은 저기 저렇게 택시승강장이 있죠. 네. 저 보이는 녹색이 마일린 택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택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이네 택시들은 기사들은 저렇게 셔츠를 입고 녹색 녹색 넥타이를 저렇게 메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객행위는 하지 않는데 아 미터 택시 미터 알라카트 알라카트 테노라 What 테노라 y o 미터 택시 no 어, 디스 노 미터 택시 에휴, 전세계 어딜 가나 아무튼 다낭만큼은 저런 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 저희는 그랩 버풀을 깔고 네. 이렇게 그랩으로 이제 딱 차를 불렀더니 기아 리온의 소형 4인승 짜리거든요 V&D n 84K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K는 천이에요 그래서 84K는 8 4 0 0 0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200원 사불이안돼요네 미케비치 까지 알라카트 호텔 있는데 공항에서부터 네, 아까 쟤네들이 얼마 불렀죠 15불 불렀나요 그러니까 얼마 한 거의 4배를 부른거네요 4배 암튼 네. 네, 이렇게 호갱되지 마시고 그리고 저 뭐야 마일린택시도 마일린택시도 야 사기를 치네 여기서 어 내가 안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미터킨다고 하는데 사실 또저 미터 킨다는 얘기또 믿을 수도 없어 또 미터를 또 조작해서 또 미친듯이 막 올라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저희가 부른 택시가 네,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신자오 그거 들고 타 저거는 자 사람 친절해요 네, 이렇게 짐도 또 실어주고 어, oh, very good.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앞에를 타보죠. 아유, 베트남 또 차의 특징은 이렇게 더좋겠는나라에서또 이런 털털 천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 차 앞에다가. 자 아무튼 84,000 동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공항인지 앞으로 늦게 도착하시면은 절대 다가오는 그, 그 사람들 자기가 그래픽 택시 드라이버다 어 아니면 뭐 어디까지 가냐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는 애들은 100% 다 사기 지금 옆에 보이는 저 마일린 택시 저것도 사기 나쁜 놈들 아저 가족들 내가 좀 알려줄 걸그랩픽 택시고 깔아갖고 잡는 법좀아 안타깝네요 비행기에서 한 2시간 자서 별로 졸리지도 않는데 좋은 일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네, 루 부티코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의 단점이죠. 네, 호텔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물뚱들기면은 저기 1층 로비에서, 네, 라꾸라꾸 침대 깔고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문 열어줘요. 그러고 예약할 때, 저는, 어, 레이 체크인 한다라고 보내놨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